먹는 거찍는게 가장 힘든 것 같다 예쁘게 그릇에 담아야 하는데 푹동손이다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아 대충 먹자 이번 주는 이것저것 많이 먹었다 연말 약속도 있었고 중간에 심한 감기가 왔었다 감기 개이득 건강 핑계로 많이도 처먹었다 아침에는 오트밀 불려 먹었었는데 출근하면서 귀찮기도 하고 지금은 딸콩버터 한 숟가락 먹는다. 이거 한 숟가락 먹으면 꾸덕한게 입안에 꽉 차서 뭔가 많이 먹은 것 같고 배가 덜 고프다. 포만감 하나로 먹고 있는 두부 식단. 시작은 두부 다이어트였는데 지금은 두부 중독자다. 하나씩 주워 먹는 게 맛있지. 나봉 뭐든 간단해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 다이어트 식단치고 너무 많이 먹는다 설거지 완료 이때는 몸이 아프기 전이었다. 영화의 날씨 따위 두렵지 않았는데 적당히 깝쳤어야 했어. 몸풀기에는 몸을 던지는 게 최고지. 이러고 다녀서 감기 걸린 것 같다. 12월에 굴은 못 참지. 다이어트한다고 미루고 미루던 약속들. 크리스마스 전까지 70대 진입은 실패다. 찜이 더 실하네. 바로 다 찜도 먹고, 구워서 먹고, 날로 먹고 약속 자리 가도 나름 규칙은 있다 먹긴 먹지만 가려서 먹었다 예를들어 이런건 꼭 참는다 저 걸쭉한 전분 국물을 뱃속에 넣어주면 감기 안 걸렸을텐데 2차 동네 형 집에서 먹는 하이볼 그게 진저맛 나는거예요 그. 응. 진짜 개맛있다 진저에일 탄산이 당뇨폭탄이다 크으, 그냥 와. 별로 안먹은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아파서 죽을뻔했다 해장은 닭가슴살이지 토할뻔했다 두부는 저녁밥, 누나의 굴러가는 소리 들린다. 개토끼, 두부는 슬슬 한번 먹기 거북하다. 항상 강조하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단순하고 편해야 먹게 된다 손이 많이 가면 귀찮아지고 귀찮으면 라면 생각난다 참 쉽죠? 팽이버섯은 잘라먹으면 불편하다. 이렇게 길게 익혀 먹는 게 먹기 편하다. 입고 있는 옷은 같지만 같은 날은 아니다. 아직 살 빼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옷 사는 건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살더 빠지면 사야지. 한산 스시바이킹 초밥 뷔페 평소 같으면 초밥은 쌀을 많이 먹게 돼서 뷔페 가서도 잘안 먹었었는데 감기 버프 받아서 열심히 먹었다. 감기 정점 찍고 마지막 회복 시기에 못 참고 먹어버렸다. 나중엔 두 개씩 먹었어. 점점 선 넘고 있는 나의 식단. 최소한의 양심, 당류, 탄수화물 적은 메뉴리. 목이 아파서 뜨거운 게 생각난다. 최소한의 양심, 닭가슴살 쌀국수. 최소한, 최소한이 모여서 그냥 노양심이다. 쌀국수에는 스리라차 소스 몸 조금 아프다고 너무 먹는게 아닌가 싶다 목소리 갔어 궁중 관절탕 양 많은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낮다 당류도 없고 탄수화물도 적고 이건 감기가 아니더라도 자주 먹을 것같다 탱글탱글한 게 피부에 양보하고 싶은 비주얼. 내용물도 많고 도가니가 실하다. 밥 대신 두부지. 감기가 끝나간다. 슬슬 다시 조절해야 한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양 많은 거 합격. 23병째 타바스코. 유통기한 짧은 산타복 입고 열심히 운동했어야 했는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이다. 안 좋은 시기에 걸려버린 감기. 다행히 빠르게 회복한 것 같다. 일주일 정도 운동도 못하고 음식도 많이 먹었다. 항상 건강했는데 오랜만에 걸린 감기에 당황해서 아주 마음 놓고 잘 먹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시작한다. 감기 한번더 걸리면 다이어트 작살난다. 이번 주도 잘 먹었다.